믿는 자의 세계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은 믿는 자의 세계를 말해 줍니다. 믿는 자, 신자는 믿지 않은 자, 불신자와 구별되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믿는 자의 세계를 모릅니다 믿는 자의 세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세계입니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불신자와 달리 차원이 높은 세계입니다 믿는 자의 세계관 구체적으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신자는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잘 돼도 은혜요. 안 돼도 은혜요. 실수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성취도 은혜입니다. 은혜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자의 세계는 은총의 세계입니다. 은총이란 모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자입니다. 신에게서 각별히 주의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세계는 축복의 세계를 말합니다. 축복의 세계는 축복을 받는 자만이 알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각별한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축복의 세계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집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누리는 빛이 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화려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축복은 믿는 자의 최고의 혜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을 창조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은혜와 은촌과 축복을 받는 최고의 삶을 체험하는 자입니다.